<목소리> <목소리> 아, 다 좋다. 이런 노래 중에 이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 노래가 멜론에서 남남면 탑차난에 들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문종민입니다. 오늘은 작곡가 미팅이 있어 가지고 지금 이렇게 연희동에 도착했습니다. 어떤 곡이 나올지 정말 기대가 많이 됩니다. 바로 여기 하얀 대문 이곳이 바로 어.. 지금 작곡가님이 계신 곳이라고 하네요 되게 분위기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음. 이 문을 열면은 제노래가 이제 받을, 제 노래를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똑똑 한번 해볼까요? 음. 열리는데? 그거 음. 안 되고? 주거침입이 될까 싶어 가지고 제가 또어쩌 가겠네요 여긴 거 같아요 아 저기라고 합니다 지금 다른 집을 들어갈버했어요 이거 아닌가? 아 여기 맞는 거 같아요 지하로 가는 문 있고 어어어 어? 어?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차곡관님 <웃음> 맞으시죠 예아 <Yeah>. <웃음> 이렇게 또 찾아오셨네요 <웃음> 갑작스런 방문에 어, 어, 너무 어 사부 너무 이쁜데어 정말요 네 아유 <웃음> 곰돌이가 있어요 <웃음> 곰돌이가 있네요 이쪽이 바로 제 방입니다 와우 짜잔! 아 어, 근데 진짜, 진짜 좋아요. 저는 여기 한3삼삼 분의 2 정도의 작업실인 것 같은데. 어. 겨우 월세를 내고 살고 있죠. 저도 그렇습니다. <웃음> 음악이 이렇게 힘듭니다, 여러분. 네. <웃음> 진짜입니다. 네, 여러분 많이 음악 많이 사랑해주시고 많이 들어주셔야 돼요. 약간 <웃음> 근데 이중기. <있습니까>? 이중기요? <웃음> 네. <웃음> 네, 네, 1 3 0 0번 정도 제가 들었고요. 네. <웃음> 나 이거 들려주고 싶었던 거 맞죠 거에, 어. 좀 기대해 좋다 어, 이거 요거요? 좋아, 이거.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 아 지금 요거? 솔직히 말하면 이번에 저도 이게 훨씬 더 잘할 수 있고 어린다는 건스스로날 알지만 음. 다른 사람들에게 더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장르로 바꿔야겠다라는 생각에 트렌디함을 감미한 노래를 원합니다라고 얘기를 말씀을 그때 드렸었거든요 양다일야 잊혀지다 느낌? 뭔가 잊혀지다? 약간 제 기억에서 잊혀져서 지금 기억이 잘안 나지만 아 이런 느낌 나중에는 고음도 나오고 이렇게 시작하다가 음. 이런 식으로 가다가 딱 질을 주고 아, 그럼, 그럼, 요런 노래요. 엄 음, 좋아. 살이 아, 나. 나 원래 이렇게 많이 들려주는 스타일도 아니에요. 원래 딴 아, 데서 붙다면 한두곡 주고 이렇게. 너무 다 그래. 좋은 것 같아요, 진짜. 그래요? 네, 오. <웃음> 음, 그래서 지금 생각하는 노래가 두 개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뭐 여러 가지로 이거는 더 R&B에 많이 좀간 음. 노랜데. 네. 약간 요런 스타일리시로 가서 이거 편곡은 그리고 좀더 추가를 할 건데 하게 된다면. 그리고 하나가. <웃음> 약간 이느낌서 그런 노래 중에 이게 제일 좋은 것 같아. 아, 근데 너무 진짜 다 좋다. 음. 와 진짜. <웃음> 진짜. 다 좋은 것같아 노래. 진짜 다 다르다. 색깔이 다 달라 가지고. 오케이, 됐어. 아, 다 보이나? 작곡가님 만났을 때 어땠어요? 그때 만났을 때 일단 첫 번째 그러니까 두개다 두 노래 다 너무 좋아. 그러니까 그냥 노래 가다뭐다 뭐, 좋았어요. 그거 한번 해 볼까요? 그러면 됐죠. 제가 네. 노래를 어차... 여기서 틀어 드릴게요. 음. 네. <목소리> Baby can you hold me t i g h t I just lonely I don't wanna say goodbye, she say love me, kiss me 좀만 올려가지고 편한 티로 이거 없이 한 번만 불러 she, she, she's, she's so lovely Baby can you hold me t i g h t I just lonely I don't wanna say goodbye 왠지 이상해 보여 눈빛이 좀 차가워 보여 어? 이런 느낌 어, 너무, 너무 달달한데? 아 어, 그래요? <웃음> 톤이 되게 좋게 느껴지는데? 어, 너무 좋은데? <웃음> 어? 어, 너무 좋은데? 아 어, 되게 이거 어색해 부는 내내 어색했어요 이런 장르를 단한 번도 노래방에서 불러본 적이 없어가지고 어 너무 좋은데? 음, 이런 거 좋은 것 같아요 그죠? 음. 그러고요 저는 <웃음> 되게 지금 땀이 삐질삐질합니다 부끄러워요. 아, 걸어요, 한번 해볼까요? 이건 어, 여기 조금 더어렵다 어려워요, 걸어요. 그냥 둘이 함께 응. 걸어요. 근데 나 아까 그 노래 너무 좋은 거 같아요. 아 진짜요? 응. 아 이것도 좋은데 아까 그 노래 너무 좋은 거 같은데. 그냥 그뭐 가사 멜로디 다. 생각 안 하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노를 들었을 때 이게 거기에 끄다지긴 했어요 이 노래? 걸어요 시솔로아시솔로블 그죠? 걸어요라든 이런 건 들어야 집중해서 들어야 되는 노래들 같고 음. 시솔로블리 같은 경우는 그냥 박자가 다지는 노래인 음, 음, 음. 것 같아요 누구한테 딱 들려줬을 때이 노래 좋지 않아? 했을 때오 좋다 이렇게 음. 할수 있는 노래여야 될것 같아요 맞아요. 앞에서 훅이 딱 끌리는 음. 노래 시술 이제 여러분 노래가 정해졌습니다 또 이제 제가 변신을할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저 나름대로의 도전이니까 어 여러분들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 정말 차트 안에 들수 있길 같이 응원해주세요 안녕